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네. 불교에서 아주 어려운 공이라고 알죠? 공. 예, 예, 예. 그 순야타 예. 그 어려운 공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이 공을 알면 세상이 행복해지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공 공부를 통해서 여가 지가 생기는거예요 아. 그리고 공을 모르면 공수표가 된단 말이야. 공은 만능키와 같아요. 그래서 이공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은 불교의 btx 같은거야. 아. 근데 btx가 되기 위해서는 참 어렵죠. <웃음> 그 공을 알면 그런거야. 그리고 공은 완벽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공을 알면 공은 대승불교에서 마음공부해요. 경전으로 말씀드리면 600반야부가 있는데, 그 600반야부의 액기스가 우리가 매일 아침 하고 있는, 안야신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매력있다고 하는 금강경도 공예학입니다. 공은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론도 참 어렵고요. 여러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게 이론을 알아야 공을 아는 거예요. 공은 철학적 용어예요 공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실천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요 부자가 되어 보십시오 예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을 있기 때문에 불교를 종교로 보지 않았어요 제가 배우고 아는 공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석해 볼 테니까 공부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 순야타라고 그래요. 순야는 ing고 진행형이고 순야타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죠 순야. 네. 인도말로. 네, 네. 철학적으로 있는 것을 없게 하는 것 있긴 한데 보이지 않는 것 자성의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불변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 따르마 존재 있음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원은 자성이 없다 나가 아님으로 존재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법무와 인무와입니다. 공은 제로라고도 해요.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익은 끊임없이 서로 관계하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으로 존재하여도 실체 자성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연기적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연기라고 해요, 공을. 신심의 활동 속에 영원 불변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닌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불성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두번째 공이 되려면 주인 노릇을 안한다 무주인 나를 떠난다 무아 내가 없다 암흥 나의 상은 떠난다 아상 의지 기대하지 않음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비로 붙지 않음 언덕 특정 지우지 않은 권세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에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이 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부풀다 우주처럼 부푸는 거예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자리심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공이 생기지 않는 무아 그래서 싸우지를 않게. 네 번째, 공우 상태, 자연 관계. 자비, 주고 감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지, 하나가 되는 위한 유지, 이제 부처님 되는 거예요. 능차, 삿된 것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스럽게 되는 것, 곧팔 정도죠. 다섯 번째, 공을 알면은 신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음 쫓아갈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단야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공의 철학 한결같은 마음 소원 벌도이루어지고 금감같은 마음이에요. 온갖 가없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에 머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공의 중심 개념 존재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주인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공유 대승사상 의지할 데 없다 보호하지 못한다 유지 못한다. 주인공이 없다. 텀비어있다. 공이 이런 뜻이에요. 내 것이 없다. 나가 아니다. 헛되어 있다. 되는 것이 없다. 잃어버렸다. 일체가 섭섭하다. 더덥고 괴롭고 소유권이 없다. 아홉 번째 공무 결과입니다. 공우 암과 이해될 때, 개행이 될 때, 청정해질 때, 뜻이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남으로부터 존경받았을 때, 열 번째입니다. 공후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될 때, 맑고 밝을 때, 실천될 때, 남으로부터 존경스러울 때, 또 인연 집착이 끊긴 자리, 즉 번뇌 망상이 없어진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려운 여러 가지 공의 뜻과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조금나 어려워요. 네. 그러나 공을 알면 대자유가 되고요. 평화, 평등,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해방되려고요. 행복뿐입니다 그러나 공 공부는 만만치 않고 실천 또한 쉽지가 않아요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공공부예요 아, 예. 그래서 남방상자부 불교에서는요 공 대신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공과 무아를 알면 연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공과 무한은 어머니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구 부중 부중불감 오은이 개공이 됩니다. 공을 실천하면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